일반적인 레이저를 좀 변형시켜서 할건데 저희가 바이셉스 잡을때 볼록테형을 맡보고 있죠 이부분을 해당 타겟으로 업라이트 로오는데 타겟 지점으로 업라이트 로우를 들어올려서 이쪽 부분으로 이쪽 부분에 강한 반동을 주면서 부활을 주는 운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태로 들어올리고 이 상태로 앞으로 펑치면서 선부를탁 치면서 팔도같이 나가면서 강한 타깃을 줄겁니다. 여기로 이 당체도 어떻게 보면은 측면도 같이 먹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을을 팔짝피면레이저가 똑같이 데니 똑같은 자 형태로 안쪽 어깨를 더 먹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손가락으로 힘을 주면은 건배리 벌어져요. 팔꿈치를 그대로 위로 팔꿈치 위로 올려서 여기서 가슴팍이 올라왔을 때 앞으로 탁 쳐줄겁니다. 나이스에서 할때 올라오는 상급근 전면이랑 측면쪽에 이쪽 부분에 타깃할 겁니다 이거 볼륨감 있네? 가슴 팔을 가가슴 라인 는게제 동작을 보시면은, 보시면 근육을 보시면 올라와서 앞으로 펑펑 펴줄줄거예요 저희가 펀치를 할 때, 상대방 때릴 때, 그냥 제일 탄것보다 후추가 고빵 때리는 것처럼, 강근육에 강한, 강한 타깃 을 주는 겁니다. 부활을 주는 겁니다. 다시 업레트 자세 만들고 그대로 팔꿈치 위로 들어올리면서 이 정도 할때 앞으로 팍 터져서 강한 부활을 주는 거예요. 백더블했을때 여기가 완전히 중먹만하게꽉차보이더라고 이게 볼록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얘도 오늘 똑같이 반동을 쳐줄 거예요. 반동. 일반적으로 후면 같은 경우는 팔을 쭉 내밀어 줘야. 등 근육이 날개뼈랑 승모근이 있는데 안 쓰이면서 가장 먼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부활을 먼저 받아요. 부활을.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듯 저것처럼 해당 타겟 안쪽에 있는 후면을 쓸 거라서 요 정도 벌리는 다음에 그대로 바, 앞으로 가슴을 팍 치고 <웃음> 앞으로 팍 치고 얘는 팔도 똑같이로 팡 덮쳐줄 거예요. 그 이쪽이 강한 부하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받았다가 이완할 때더 많은 부하를 받을 겁니다. 그대로 이다 팔로 먼저 보이자면 하고 부드럽게 벌리면서 손날로 팡 쳐줄 겁니다. 이렇게. <웃음> <웃음> 양팔로 쭉 내밀고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고 방치이기 때문에 피고 요즘은 80도 정도 벌렸을 때 그대로 가슴팍을. <웃음> <웃음> 상근이든 어디든 가장 저희 몸에서 최전방이 있어요, 전방 레이저든 후면이든 프론트든 가장 먼저 부활을 받아요 근데 측면 같은 경우는 승모가 있고 후면 같은 경우는 등근육이랑 날개뼈가 있어요 저희 몸은 더 강한 놈을 쓰려고 해요, 강한 놈 당연히 승모가 더 강하죠, 측면을 때 수축이 되면은 무게가 요만큼 들어간 가동범위 있죠 레이저 할때 뺏겨요 부하해 수축이 또 안되고 야도 후면도 날개뼈가 접히거나 등근육이 승모근, 승모근이 중부승모근이 수축되면서 움직이죠 후면 똑같아요 얘는 고정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모든 레이저 할때 다른 부위가 안쓰이게 그대로 지그시 올릴 수 있도록 중량 설정해야 돼요 근데 오늘 제가 하는 건 반동. 반동 쓰면서 해당 타깃을푹 치고 나오는. 어떤 운동할 때 그래서 지그시 올리다 마지막에 팡치겠죠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은 지그시 올리다가 마지막에 푹 쳐주는 겁니다. 생각하기에 이쪽 반동 치는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게를 많이 칠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관절을 치팅을 사용하면서 살짝 관절이이 불려서 팍칠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훅 들어오겠죠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하이 중력으로 반동 치는 것들은 중력 좀높고 아까 말듯이 지그시 올리는 것들은 중력 좀 낮춰서 쓸데없는 부위가 안 쓰이게 <웃음> 사이드 체스트 가슴 볼륨 라인이랑 어깨 경계선 라인 대부분은 여기가 없다 보니까 이어져요 밑 밑에 밑 밑에 가슴 근육을 축 안하는데도 펼쳐주는데도 여기가 볼륨감이랑 경계선이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 가슴은 바깥쪽에 보이는 가슴은 이완을 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힘을 주면 안되는데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기 어깨랑 가슴에 볼륨, 볼리도가 륨 나와야 되죠, 돼야 됩니다 시티드의 장점은 내리면서 몸을 더 이완시킬 수 있어요. 또는 다시 들어올리면서 몸을 들으로서더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서 는 레이즈보다 좀더 이완과 수축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몸에서 하체가 지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게를 서 있는 것보다 더 고쳐요. 하지만 더 이는 수축과 가동 범위 이완. 더 많은 부하를 받을 수 있는 무게를 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장력이 근육에 탄력을 더줄수 있는 CT대를 좀더 선호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반느질이도 바깥으로 여기 먼저 걸어보겠죠 걸어놓고 더 늘려주고 사이드를 잡았을 때이 뿌리 이 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좀더 바깥으로 직을 졸려서 더 이완시켜서 부활에 더받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시 클래식 포즈에서도 트라이셉스를 측면 어깨랑 트라이셉스 치하는 클래식 포즈가 있는데 지어 짜지 않습니까? 이게 지어 짤때 여기 뿌리 부분, 이 뿌리 부분은 정말 크게 강조할 수 있어요. 디테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시티드 레이즈 하셔가지고 좀더이완해가지고좀더 푹푹 피감을 만드세요. 디테일하게 이렇게. 스텝치할 때 올라오는 올라오는 어깨봉 이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프론트레이즈를 줄 거예요. 프론트레이즈는 한 팔로 할 겁니다. 안쪽으로 대각선으로. <웃음> 방법 보시다시피 프론테니즈 할 때는 대각선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희 삼각근이 다들 모르시는데 저쪽 부분, 측면 전면이든, 측면이든, 후면이든 팔꿈치에 있는 조면에 있어요. 삼각근이, 삼각근 조면 대각선 방향을 바라보면서 끝나요. 그래서 레지드 할때 엉덩이 빼고 가슴 열고 앞으로 15도 던지는 이유가 이 몸이 삼각근이 대각선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력과 저항이 되겠죠? 태각선 방향을 바라보면 15도를 던지면 은 중력과 수평이 돼요. 평행 그 제대로 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 5도 던지는 거고요 후면도 딱할때 팔꿈치에 조금만 들어줘야 후면 삼각형이 활성화되면서 조, 조, 받는 중력이겠죠? 얘네들 머신 같은 경우는 옆으로 벌려야 니까 이쪽 받는 저항이랑 똑같은 평행이 만들어져야 되고 땅으로 할 수도 있는 당연히 3년 치서옆으으로벌어져 전, 중력이 저항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전, 2 똑같아요 대2선 방향으로 2고있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주겠다 안으로 그래서 한년씩2는 전. 힘안 주고 있는데 어깨랑 분리도 보이죠? 여기 디테일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깨가 볼륨감 있게. 제가 하는 숄더 프레스는 몸을 상부 승모를 일부러 붙여서 근데 어느의 앞을 빼가지고 대체 몸 인클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어깨 전면에 바라보겠죠? 그 상태로 부드럽게 올려준대요 어깨 전체적으로 받고승모까지다 쓰입니다 프레스는 전체적인 삼각근과 승모근 운동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체 몸 세팅을 어깨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다시 다 상수모 붙여주면 몸이 이끌라이 되죠? 그러면 전면이 알아서 올라옵니다. 그대로.